좋은 엄마 애 엄마 흙 많은 엄마 달루는 엄마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 지금 한지0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인들이랑 술 잘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거를 이제 끝까지 술자리 있으려면 체력전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꼭안 빼먹고 하고요 그리고 애들 을 낮에 케어해야 되니까 애들 케어하려면 이런 무거운 짐들을 갖고 다니거든요. 뭐 딸이 하고 있는 이런 악기 무거 꽤 무거워요 클라리넷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하는 뭐 블럭 같은 건데 이 것도 꽤 무거워서 제가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근데 더군다나 뭐 장까지 보게 되는 날은 근력이 필요해서 운동을 꼭 하고 있고 운동하면 다른 거보다 저는 요 레깅스는 꼭 챙겨요. 딴 거보다 제 다리가 좀 예쁘거든요. 아니, 아니 누가 다다 인정? 너는 정말 다리 하나는 괜찮아. 손 손과 다리는 예쁘다. 그래서 다리가 이뻐 보이려고 이 레깅스는 꼭 입고 영어, 중국어, 뭐 논술, 수학 이런 책들이 교과서 외에 그냥 갖고 다녀야지 애들 학원에 넣어줄때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정말 매일 받고 거의 이런 메모, 이벤트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가방 꺼내다 보니까 이게 있네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기쁘고 아침에도 화장대에 앉으면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뭐 이런 이벤트 오늘은 더 많이 웃으세요 이런 코멘트를 해주면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 즐기는 시간 일주일에 한번 독서 모임을 가는데 목요일에 가서 읽었던 작품 그 단편 중에 하나인데 많은 걸 얻어오죠 책을 읽는 게 그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는 게 많잖아요 정말 좋은 분들과 이런 시간 갖는 게 정말 유일한 행복한 시간 음. 저 자신도 다시 찾게 되고 화장품을 정말 모르고 관심이 없는데 없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막 선물해줘요 이거 한번 써봐 이거 한번 써봐 이랬던 것들 립스틱 종류는 남편이 연세점 같은 데서 자기가 이, 이뻐 보이는 색깔을 좀 사오더라고요 최근에 받은 건데 이런 것들은 화장품 좋아하시는 주변 지인들이 줬는데 음. 만족해요. 전다 좋더라고요. 남 공짜라 그런가. <웃음> 친한 동생의 친할머니께서 그분이 할머니가 한 연세가 80 넘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태국여행 가셨는데 제가 생각나서 샀다고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80세 할머니한테 이런 바디오일을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 또 남달라가지고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받를 때마다 할머니 생각나고 할머니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일상 가면 측정하는 기계 있잖아요. 어, 뭉개 안 된다. 안 되고, 뭐. 30대 여자. 요걸 좀보여주세요 표준 체형이랍니다. <웃음> <웃음>